수치는 이렇게 나오는데. 콘테네이처. 아 골드를 못 하지 마. <웃음> 거기서 연구지라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기간제라도 줘도 다행이야. <웃음> 골드는 그냥 아우 골드는 잘하지 마. 사지 사오. 별로. 와, 2층에 라플. 2층에 라플. 컷. 밑에 하나. 라스트스나, 라스트스나. <목소리> <목소리> 뭐야?